헤어스타일은 정말 다양합니다 매년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 디자인이 생기며 새로운 헤어스타일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한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헤어스타일 커트 종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헤어커트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층이 없는 무거운 일자컷, 층이 있고 가벼운 레이어드컷입니다 로아웃에서는 총네가지로 분류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번째로 일자컷입니다. 월랭스라고 하며 모발끝이 무겁게 떨어지는게 특징입니다. 리사님이 찰떡같이 소화하며 트렌디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두번째, 레이어드 컷입니다. 레이어드 컷은 전체적으로 층이 있으며 가볍지만 뒷머리는 무게감 있는 스타일입니다. 웬디님의 센세이션한 변신으로 웬디컷으로도 많이 불리는 이 중단발 헤어디제이는 샤기컷과 차밍을 합쳐 샤밍컷으로도 불립니다. 세번째, 어시컷입니다 컷은 트렌디한 스타일로 샤이 컷과 울프 컷이 합쳐진 디자인입니다 모발 끝이 매우 가벼운 텍스처로 표현되어 자유롭고 건강하며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독보적인 이 디자인은 정우현님이 정말 멋지게 소화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허시컷은 허쉬 레이어드컷과 허쉬컷이 합쳐진 디자인으로 레이어드컷보다는 가볍고 허쉬컷보다는 무거운 질감입니다. 많은 연예인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소희님이 시크하면서 내추럴한 이디자인이 소화하셨습니다. 얼굴형 이목구비, 현재 헤어 기장, 두상 쉐입을 분석해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라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개인 맞춤형 뷰티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오픈 알림 신청 잊지 말아주시고 상세 설명은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